이야~ 음~ 야 반갑소 음~ 오래간 오래간만입니다 네어 골드 티락스가어 다시 왔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좀네어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산발해질까요 네그 전에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음~ 그 사이에 키프레임 이라는 거를 좀 끼어 넣을 거니까 음 나도 이제 어엿한 유튜브로서 어 출발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뭐 시험 녹화하다 보니까 어 당연히 네 어, 유튜브에는 함부로 올리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뭐 어떻게 어떻게 뭐 해야 된다 뭐 간략한 소개 뭐 그런 거는 좀할 건데 그거는 제가 네어 솔직히 좀 키프레임으로 간단 간단하게 옮길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내가 볼때 아이고 내가 게임상에서 볼때는 좀 화질이 안좋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찾아볼거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그냥 간략간략하게 어 알려드리는 과정으로 네. 어네 말씀을 드릴거예요 지금 초대가 왔는데 어 일단은 이거 어 개무시하고 일단은 구독, 재생 목록, 뒤다 보기, 그리고 알림 설정. 고정은 하지 마. 사실은 해줬으면 해요. 어. 나한테는 구독하나 하는 거 진짜 힘이거든요. 네, 음, 맞아요.